그로 인해 수많은 특허를 따내게 되고 순수 발명가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가 운영한 회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기로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볼수 있겠네요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